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최근까지 오버워치에는 핵버워치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핵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유저들도 매우 골머리를 앓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최근 블리자드에서는 핵 개발사에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4월 초 오버워치의 핵을 제작하여 배포하던 보스랜드와의 오랫동안 치열하게 다투온 저작권 피해 소송에서 마침내 블리자드가 승소하였습니다. 독일 법원은 보스랜드의 핵 프로그램이 블리자드의 안티핵 프로그램인 워든을 고의적으로 해킹하여 게임에 악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는 내용으로 디지털 저작권법의 위반을 인정하여 이에 보스랜드에게 856만 달러 하나로 약 97억의 손해배상금의 지불과 미국 내에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배포 및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보스랜드는 오랜 시간 동안 블리자드를 괴롭혀온 회사로 오버워치 이전에 디아블로3,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등 다른 블리자드의 게임의 핵을 제작하여 유포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켓몬 고와 뉴비소프트의 포아너의 핵을 제작하여 배포한 전적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블리자드와의 인연이 깊은 만큼 핵에 관련한 소송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블리자드는 핵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독일의 회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보스랜드가 제작하여 배포하던 워치 오브 타이런트라는 핵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임핵을 더불어 적의 위치를 보여주는 워핵 등등 그 종류도 다양하였고 이에 블리자드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계약 관계의 간섭 등등 총 6가지의 혐의로 고발하였죠. 당시 고소장의 내용은 보스랜드가 제작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와 재판 비용을 보상하고 핵 관련 데이터, 웹사이트 등등을 전부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블리자드가 승소하긴 하였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재판인지라 독일의 회사를 두고 있는 보스랜드에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최근 다시 독일 법원에 보스랜드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건 것이죠 물론 앞서 설명했다시피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보는 사람 속이 다 시원하네요 비록 블리자드가 이번에 대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보스랜드는 아직도 뜻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블리자드와의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으나 보스랜드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보스랜드와의 전쟁은 블리자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게임의 역사와 함께 커온 핵.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그 과정을 신경 쓸 여력도 없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의 핵들을 대처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여 오토라던지 치트 프로그램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건 MMORPG들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핵 때문에 롤헬퍼나 오버즈 핵사건까지 가게 되었고 핵이라는 프로그램은 절대 약볼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죠 통계에 따르면 핵이나 불법사설 서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연간 무려 2조 4,38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무려 국내 치킨 볼케이노를 1억 4,328만 2,352번 시켜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핵과의 전쟁에서 또한번 승리한 블리자드. 물론 핵을 박멸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지만 최근 라이엇게임즈가 롤 헬퍼 제작사로부터 승소를 하였고 연이어서 블리자드에서도 승소하였죠. 이 기세로 앞으로는 핵 개발자들에겐 생각해보는 계기를 유저들에겐 핵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